안쪽 을려봤는데 놓쳤어요 남은 시간 56초 어느덧 점수는 16대16 동점입니다 이지마 이지마 역전 오늘 첫번째 역전 그래고킹둥이 다시 동점 17대17 이번지마 반쪽에 뛰어들거너무토 <웃음> 자. 그리고 너무 또한점 주네요. 이 점점 남은 시간 5초. 전차점차 그리고 반칙 김철 세기 버디랑 김철 두 개고요. 급기스 프이즈가 그리고 또 우완도 우주를 차지 했습니다. 양팀 선수들에게 한번 금박수 부탁드립니다.